안녕하세요. <웃음> PM 와치입니다. 어, 오늘 리뷰는 세이코의 빅데이트 모델입니다. 어, 스펙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델명은 세이코 S U R 009입니다. 같은 디자인의 흰색 다이얼 S U R 007, 그 다음에 금색의 투톤 그 시계줄의 S U R 011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어, 케이스 사이즈는 40mm 용도 제외하고 40mm, 그 다음에 두께는 9.7mm 그 다음에 러그 사이즈는 20mm 러그트러그는 48mm 입니다 어, 무게는 풀 사이즈 시계 줄일 때 120g 정도고 방수는 100m 입니다 글라스는 사파이어 글라스 무브먼트는 코츠 무브인 6N76 입니다 이 6N76 무브는 대략 한 달에 2 0에서 30초 정도 오차를 짓는 엔트리급 커츠 무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습과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이 시계를 리뷰하는 이유는 한 가지 특별함 때문입니다 6시 방향에 있는 이 데이트 창즉 날짜 창이 다소 큼지막한데요 이렇게 날짜 창을 큼지막하게 해 놓은 시계를 빅데이트 시계라고 하는데요 어, 구조적으로 만들기 어렵지 않은 모양인데 차신 분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 희소한 디자인입니다 어, 빅데이트 디자인은 생소해서 처음 보면 저게 뭐야 좀 이상한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데이트 창 크기가 다른 시계를 비교해 보면 <웃음> 장점이 명확합니다 바로 데이트 창이 큼직해서 날짜 창을 볼때 한눈에 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왼쪽에 날짜 창이 작은 시계와 날짜 창이 오른쪽 큰 시계 누가 봐도 한, 날짜가 한눈에 확 들어오는 어떤 신성을 어, 확보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창 모양 이외에 나머지 핸즈와 인덱스의 조합은 대체적으로 어, 무난합니다. 이 핸즈와 <웃음> 바인덱스 중간에 야광 물질이 발려져 있는데요. 어, 잠시 후 어, 야광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다이얼 안에는 세이코 브랜드 네임, 그다음 사파이어 100m 같은 어, 방수성능 100m 같은 글자가 보여집니다. 이 글라스는 어, 케이스보다 약간 높은 어, 평면 사파이어 플라스입니다. 어,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을 보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어, 블링블링한 느낌인데요. 다이얼을 둘러싼 이 케이스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 케이스 옆면, 그 다음에 여기 브레이슬릿의 이 옆면이 예, 폴리싱 처리되어이 다이얼 안에 이 바인덱스도 유광 폴리싱 처리되는데요. 어, 이 다이얼 안에 파인덱스와 브레이슬릿 가운데 여기, 부분, 여기 부분과 요 같이 빛나서 블링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케이스의 폴리싱 가공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어, 이렇게 검은색 무채색의 다이얼을 지닌 케이스의 어, 폴리싱 가공은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세이코 해 모델의 경우 만듦새의 차이가 어, 세이코 프리미어나 어, 세이코 내수형 모델에 비해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모델은 크게 그런 점을 못 느낀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보다시피 어떤 큰 피니싱의 어떤 풍결은 어, 보이지 않네요. 밴드 마디 마디 사이의 어떤 가공도 예, 나쁘지 않고 그 다음 케이스나 이런 브레이슬릿의 어, 날카로운 부분은 어, 보이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불만인 것은 엔드링크의 이요 아랫부분, 이요 부분인데 이 양발이 걸쳐진 모양의 이 엔드링크 뒷부분은 좀더 단단하게 결합된 네, 엔드링크 였으면 좋겠네요 케이스백을 보면 케이스백을 보면 어, 무광이 표면 위에 워터 레지스트 워터 레지스트 그 다음 10바 같은 시계 스펙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클래스프는 걸쇠가 없는 푸시 방식의 푸시 방식의 이 클래스프인데 이렇게 푸시해서 버클을 풀어내요 시계줄에 길이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이 미세조정은 한칸 보다시피 이렇게 한칸만 있는 점이 아쉽네요 버클 바닥 부분에는 세이코 글자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크라운 옆면에는 음, 특별한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지는 않네요 시계 세팅 방법입니다 시계 크라운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번 잡아당긴 상태에서 이렇게 아래로 돌리면 날짜가 조정이 됩니다 14, 15이 위로 돌린다고 뭐 특별히 어떤 일이 생기는건 아니고요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돌리면 한자리 숫자 9에서 어 영어로 이렇게 돌아갈 때 10의 숫자도 2로 이렇게 바뀝니다 2단으로 크라운을 잡아당긴 상태에서 이렇게 크라운을 돌리면 시각이 조정이 됩니다 시각과 날짜를 다 조정하셨으면 이렇게 크라운을 다시 눌러서 원시시켜야 합니다 생각보다 시간 조정 후에 깜빡하셨는지 크라운을 안 눌러서 어, 원위치 안 시키는 분들이 바로 계신데요. 아니, 꽤나 계신데요. 크라운을 안 누르면 이 크라운과 이 케이스, 그 시계 틈이 생겨서 그 안에 이 습기가 들어가서 어, 침투한 습기가 내부 시계 부품을 녹슬게 해서 시계를 망가뜨릴 확률을 높이니 꼭 크라운을 이렇게 예, 원위치 시키시길 바랍니다. 학광 테스트를 시작하겠는데요. 네, 먼저 죽광을 하겠습니다. 그 지금 4시 55분 정도의 시각이고요. 초침이 10초를 막 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가장자리에 이 인덱스에 박혀 있는 이 야광 물질들도 이렇게 빛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세이코 시계의 강점은 이런 일반 드레스 시계의 야광 성능도 굉장히 좋다는 것인데요. 음, 비슷한 가격대의 어, 스위스시계 브랜드 외에 어떤 드레스시계 야광 성능과 비교해서 확실히 야광 성능이 더 좋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야광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착용샷을 보고 있습니다. 제 손목이 16cm라서 약간 가는 편인데요. 이 시계 사이, K 사이즈가 40mm인데 적당히 커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셔츠와 같이 착용하는 케이스 사이즈는 40mm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케이스 사이즈가 4 0이 넘으면 반팔이 아니거나 셔츠가 약간 헐렁하지 않으면 시계와 셔츠 사이에 시계가 걸리적거릴 때가 있다고요 이게 두께가 10mm를 안 넘지 않는 다소 얇은 편이라서 그런지 옆에서 본뭐 이런 모습은 굉장히 슬림해 보이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개개인에 따라서 사, 사파이어 글라스를 선호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 사파이어 글라스를 채용하고 어떤 노무란 디자인의 그 드레스 스타일 시계를 원하는 분들께 어울리는 예,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정식 모델이 아닌지라 해외에서 직구를 통해서 구매해야 되는데 배송료까지 한 10만원대 중후반의 가격이 보입니다 정가는 300불대지만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세이코시에 그렇듯이 할인이 되면 그것보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 단점이 있다면 이게 국내 정식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시계 판매점에서 이 모델을 실제로 볼 수는 없는데요 모델명으로 검색해서 더 자세한 이미지를 보시거나 제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채널 몇몇 구독자분께서는 아시겠지만 리뷰 대부분의 시계는 바로 장터에 내으니까 관심있는 모델은 이 모델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빅데이트 디자인의 시계를 몇개더할것 같습니다 처음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즐거운 시계 생활 되시고 이만 피해마치 마치겠습니다